예, 안녕하세요. 어, 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, 어, 겨울이 가기 전에, 예, 따끈한 온, 온, 그거, 뭐야, 묵밥을 좀 해보려고요. 근데 이게 300ml 짜리거든. 요거 하나에, 이거 3인분 하면 될 거야, 이거잉? 6대1로, 어, 물은 6컵. 6. 6대1로 6개. 이게 좀 불려, 불려놓으면 좋은데, 오늘은 바로 할게. 채에다가 이게 좀 이렇게 걸러야지 이게 안 풀어진 게 있어. 이걸 안 걸러주고 안 풀어주고 바로 하면은 묵선은뭐멍을멍을한게 생기거든. 그래서 이게 다싹풀어져야 돼. 묵은 이게 탱글탱글하게 끓이는 방법은 아 불을 약한 불로 해가지고 오래 끓여주는 게 제일 탱글탱글하게 맛있어요. 다른 방법은 다른 거 없어. 딱 그거야. 이렇게 약불로 만화 끓여야 돼. 이렇게 좀 넓적한 주걱으로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끓여야지 막 이렇게 졌다 이렇게 하면은 다 탱글탱글 가지가고다 그냥 무기 희마이가 없어 이렇게 마냥 끓여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끓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무기 다 거의 써졌는데 요렇게 끓을 때 한참 한참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가끔 이렇게 젖어주면은 더 쫀딱쫀딱하니 되는 그 무기 돼요 이게 뜸을 푹 들여줘야 돼 뜸 아, 이제 뜸을 한 5분 정도 아, 이렇게 들였는데 이제 그만 끓이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묵은 이, 끓이, 끓이고 나서 끓이기까지 20분 끓이고 나서 뜸을 5분 더 했어요 이제 불을 끄고 여기에 소금을 어, 한 티스 좀 넣어주고 참기름 좀 이렇게 넣어주면 먹을 때 무게서 고소한 냄새나고 아, 싱겁지 않고 맛있어요. 충분히 젖어 줘가지고 이제 굳히면 돼. 음, 맛있다. 끓러면 먹는. <웃음> 넣어야 돼 맞서. 육수 이제 육수 만들기 멸치 이렇게 그러니까 볶아는 거예요. 한 움큼 넣어서 넣고 다시마 이게 조가리가 잘 잘한데 이 정도 알맞게 넣고 파도 하나 양파는 반쪽 물을 좀 이렇게 얇게 빨리 끓여야 되니까 무한세쪽네쪽 정도 이 정도로 응, 넣고. 이거 밀리도백이한번 이게, 밀리 이게 끓으면 좀끓한 5분 정도 끓이면 이게 이거그 이게, 이게 다시마를 꺼내줘야 돼. 그리고 한 10분 더 끓이면은 딱 맞아. 너무 많이 끓여도 텁텁하고 짠. 한 20분 끓였어. 맥젓한 숟가락 넣고 진간장 한수저 이제 육수는 이렇게 됐고 이제 불껏. 우리는 세 식구니까 계란을 두 개를 해야 돼. 지단을 좀 많이 넣으면더 맛있으니까. 오이를 오이를 조금만 채 썰어서 넣어야 되니까 고명을 준비해야 돼. 파도 좀 다져가지고 파도 반개 정도 돌돌 말아야 돼뜨거 어, 아직 덜 시켰네 아 도마를 바꿔야 되려나봐 그래 적었어 응? 휘어가지고 뭐 쓰겠어 그러니까. 응. 살면서 휘는 도마 도마는 처음 본 <웃음> 수많은 도마를 봤는데 왜 휘지 그러니까 제일 돈 많이 주고 산게왜튀요 음. 아, 더 식었다. 딱 식은 다음에 썰어야 되는데 아직 안 식었네. 김치도 한탄개 정도. 음. 솜송 썰어가지고. 참기름 좀 넣고. 깨소금 좀 넣고. 설탕 하나 넣고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 돼. 이거 써도까 쏟아야되겠지 반만 썰어보자 이게 목이 얼마나 탱글탱글한가봐요 안 부스러지지? <웃음> 잘못 썰어졌어요 한번더쓰까 너무 넓적한가? 응. 좀 넓적한 너무 것 너무 같지 않아? 응? 어? 너무 넓적한. 좀좀 넓적하지? 넓적한 대로 먹어. 이게 이게 어중간해. 이런 여자분들가 딱 먹기는 좋은데. 그냥 먹어도 돼. 그래 이렇게 먹어도 돼 그냥 응. 이렇게 놓고 무은 이렇게 또안성이 됐고 세개 정도 해야 되겠다. 세개 정도. 여기도 깨 소금 마늘 반 숟가락. 한킬좀다 됐다. 이게 좀 나는 어 음, 우리는 이거 좀 이렇게 새콤 달콤하게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. 그래서 설탕 여기다 좀 넣어주고 식초도 좀 넣어주고 식초. 고춧가루 하나만, 미실 하나만, 양념장. 이 끝났어. 밥을 안해도 되는데 안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떠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밥을 밑에다 반 공기 정도만 넣고 묵 먹을 만큼만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넣고 이 정도만 넣을까? 계란 한 쪽에 넣고 오이도좀 넣고 김치좀 넣고 이렇게. 김가루 음. 국물이 이게 뜨끈뜨끈하게 먹으려면 국물을 이제 먹을 때 한번 이렇게 끓여줘야 돼요 내가 아까 이거 끓일 때 이게 맛술을 좀 넣어서 끓여야 되는데 깜빡했더라고. 지금 넣어줘도 되겠지? 한숟 숟가락만. 맛 팔팔 끓는데 근데 팔을 안 넣었어 아까. 응? 여기다가 팔을 안 넣었어. 아, 이따가 넣는대. 뭐 아? 어? 나 아까 팔을 썰어놓고 팔을 안 넣네. 깨소금. 다 됐어요. 이제 국물만 부어 완성. 요 요정, 정도 부으면 되겠지. 응. 이렇게 목밥이 양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때좀 싱거우면 이 양념장 양념장은 여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먹으면 되니까 양념장 섞어주자. 짜진 않으니까. 여름에는,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고, 겨울에는 이렇게 따, 따뜻하게 온, 온 목밥으로 이렇게 먹으면, 이게 무기, 칼로리 없어서 몸에 좋다 그러니까, 이렇게 해먹는 게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밥하고 떠서. 이렇게 먹는 거야, 이렇게. 또 가지고. 이 거야? 응?